이거는요, 중요한 게 조건이 있어요 같은 온도랑 압력, 거기다가 같은 그 1의 부피를 가져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기체에서의 어떤 부피의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온도나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을 했을 때 새로운 기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게 각 기체랑 그 부피 사이에 항상 어떤 정수비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게 물을 만들 때에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만들 때에요. 이게 각각 부피를 1부피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수소 2부피잖아요 그리고 산소 1부피.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수증기가 2부피가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면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1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학반응식의개수의 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는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기체 종류가 달라도 어떤 같은 온도, 압력, 부피 속에는 항상 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그 부피 속에 들어있는, 포함된 기체 분자의 수는 항상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부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게 1몰인데요. 이거는 6.3승. 개. 원자가 1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에서 그, 2, 2해2지2 5, 2 해가지고, H2O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일단 각각의 그 어떤 물질이 유는 반응물 저기 반응물 해가지고 생성물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물로한다면 수소 저기 산소해서 물이 된다는 형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화학식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H2가 되고요 H2가 되고 이렇게 돼서 H2O가 되는데요 이걸 각각의 아까 전에 이 부피비 해가지고 개수의 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각각의 문제 개수를 넣는 거예요.